안녕하세요. 제가 2019년도 다이어리를 오늘 딱살 건데 그냥 저 혼자 사려다가 같이 다이어리 고르는 영상을 찍으면서 여러분들의 기록 패턴이나 성향에 맞게 다이어리를 추천해드리면 좋을 것 같아서 영상을 한번 찍어보려고 합니다 저는 일단 이 10x10 디자인문구 카테고리에서 웬만한 포스티커 다이어리를 다 고르는 편이에요 본인의 용도별로 선택을 하시면 돼요 저는 다이어리를 구매를 할 거니까 이렇게 다이어리 탭에 들어가서 저는 꼭 인기순으로 탭을 맞춰서 제일 잘나가는 제품 위주로 이렇게 쭉 훑어보는 편이거든요. 대부분 다이어리 구입하시는 분들이 이렇게 표지나 디자인을 제일 우선순위로 보고 고르시는 것 같은데 물론 그게 자신의 취향별로 고를 수 있는 방법이긴 한데 다이어리를 정말 오래 쓰다 보면 이런 표지 디자인보다 이런 안쪽에 있는 구성들이 더 중요해요 왜냐면 자기의 성향과 다른 기록 패턴과 다른 속지의 다이어리를 쓰게 되면 기록하다 뭔가 나의 생활 패턴이랑 너무 안 맞게 되니까 불편하기도 하고 이 다이어리는 한번 사면 중간까지 쓰다가 다른 다이어리로 갈아타게 되면 앞에 부분이 막 비고 이러면 또 되게 뿌듯하지도 않고 열심히 쓰고 싶은 마음도 안 들기 때문에 디자인도 중요하지만 이 속지까지 본인의 필요에 딱 맞는 다이어리를 사시는 게 진짜 중요한 것 같아요 제가 여태껏 진짜 많은 구성의 다이어리를 써봤는데 대표적으로 속지를 분류할 수 있는 다이어리를 몇개 가져와봤는데 본인의 성향이 하루하루 다이어리를 길게 쓰는 편이 아니다 나는 그냥 먼슬리 위주로 나의 일정을 체크하는 용도만 로 다이어리를 쓴다 하시는 분들은 굳이 이렇게 두꺼운 다이어리를 구매하실 필요가 없는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먼슬리 칸이 큼직큼직해서 한 달에 일정만 적을 수 있는 먼슬리 스케줄러 캘린더도 굉장히 많거든요 이런 거엔 어떤 게 있냐면 이렇게 스케줄러 플래너 탭에 들어가셔서 먼슬리 플래너 들어가시면 이런 깔끔한 디자인의 먼슬리 플래너가 굉장히 많아요 안에 구성을 보시면 이렇게 한달 일정을 적을 수 있는 칸 연간 일정을 적을 수 있는 칸 그리고 프리노트 이렇게 구성되어 있어서 일기를 막 매일매일 쓰는 편도 아니고 나는 일정 체크만 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얇은 몬슬리 플래너를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나는 데일리로 일기를 매일매일 쓰는 편인데 두세 줄씩 쓰는 편이다 하시는 분들은 한쪽에는 짧게 월화수목금토일 주간일기를 적을 수 있는 칸이 있고 한쪽에는 프리노트로 사용할 수도 있고 일주일 중에 하루 길게 일기를 쓰고 싶은 날이 있다 하면 은 적을 수 있게끔 이렇게 양면으로 구성된 게 있는데 이게 어떤 분들한테 좋냐면 평소에 내가 뭐 했는지 일기 형식으로 짧게 짧게는 쓰고 싶고 내 일주일에 한번 정도는 닦구나 일기를 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이런 구성이 되게 괜찮아요. 이런 다이어리들은 뭐가 있냐면 이렇게 항상 상세 정보를 보시면 속지 구성이 나와 있잖아요 이런 다이어리도 보시면 한쪽 면에는 조그맣게 데일리 칸이 있고 한쪽 면에는 자유롭게 프리노트로 꾸미실수 있게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어요 저는 이런 구성의 일기장을 기록이 크게 습관이 많이 안 들었을 때 사용을 했는데 되게 좋았어요 진짜 하루하루 기록하는 습관도 들였고 또 기록하는 양도 나는 조금 많은 편이다. 쓰다 보면 이렇게 칸이 모자라서 삐져나오는 경우가 생긴다. 이러면 솔직히 쓰다가 딱 펼쳤을 때 보기에도 너무 안 예쁘고 나는 조금 더 길게 쓰고 싶은데 되게 답답하기도 하고 저는 이 다이어리를 그래서 사고 나서 되게 후회를 했거든요. 어, 그냥 디자인이 너무 예뻐서 샀는데 쓰다 보니까 칸이 너무 좁고 내가 쓰고 싶은 말도 다못 쓰고 너무 지저분하게 꾸미는 것 같다. 너무 불편하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 다음부터는 속지 구성을 굉장히 잘 보기를 시작했어요. 그래서 기록하는 양이 많으신 분들한텐 이런 큰 다이어리를 추천드려요. 보시면 이렇게 데일리 칸 자체가 엄청 큼직큼직해요. 그래서 쓰다가 뭐 공간이 부족할 일도 크게 없고 뒤쪽에 프리노트 칸도 좀 넉넉하게 있는 편이어서 저는 이렇게 받은 쪽지를 붙여놓기도 하고 일기를 쓰기도 하고 굉장히 넉넉하게 사용할 수 있어서 좋았던 것 같아요 이런 다이어리로는 MMMG가 찌 구성이 너무 좋아고이 브랜드 다이어리를 많이 썼는데 이렇게 스몰 버전도 있고 큰 버전도 있는데 제가 산 거는 라지 버전이에요 이렇게 안에 속지를 보시면 제가 보여드렸던 것처럼 주간 계획표가 되게 크고 이렇게 먼슬리도 굉장히 큰 편이에요 그래서 복 구하기에도 굉장히 좋고 일정이 많으신 분들한테는 되게 추천을 드리는 구성입니다 여기에서 이제 나는 이렇게 쓰는 습관도 드렸고 하루하루 전체 기록 자체를 엄청 길게 한다 이러시는 분들은 제가 지금 쓰고 있는 이 스타벅스 다이어리가 진짜 좋거든요 한 페이지 전체가 하루 쓰는 공간이에요 메인 다이어리를 쓰다가 칸이 모자라거나 뭔가 적을게 많은 날 일기를 진짜 길게 쓰고 싶은 날에는 여기다 쓰지 않고 이렇게 옮겨서 썼는데 이게 약간의 단점이 뭐냐면 하루하루 날짜가 정해져 있으니까 이렇게 많이 쓴 날에는 꽉 차게 쓰고 아예 안쓴 날에는 이렇게 휑하게 비워버리게 되잖아요 그러다 보면은 어 뭔가 이렇게 넘겼을 때도 빈 부분이 너무 많고 종이를 약간 낭비하는 느낌도 가독성이 좋지 않더라고요 이렇게 뜨문뜨문 일개가 있으니까 그래서 어 내년에는 스타벅스 다이어리를 업무용으로 사용하려고 합니다 이게 업무용으로 썼을때 되게 좋은것 같은게 날짜가 정확하게 적혀져있고 뭔가 메모할 수 있는 공간이 많다 보니까 저 같은 경우는 업무가 그 날에 그런 마감을 하는 업무가 많아서 그날 꼭 해야 될 것들을 까먹지 않고 체크하기 되게 좋을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매일매일 써야 하니까 칸이 비는 날도 없고. 그래서 저는 이런 스타벅스 다이어리를 업무용 다이어리로 추천을 드립니다. 이번에 스타벅스 다이어리 디자인이 호불호 막 굉장히 많이 갈리잖아요 그래서 저도 진짜 많이 고민을 했는데 막 속지 구성을 아무리 찾아봐도 스타벅스 데일리용처럼 저한테 딱 맞는 게 없어가지고 프리퀀시를 열심히 모으고 있습니다 이렇게 유형 유용... 이렇게 유형별로 추천을 드렸고 이런 성형들을 베이스로 나는 아주 가끔 일기를 조금 길게 쓰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굳이 다이어리를 한권더 사실 필요는 없는 것 같고 노트나 약간 얇은 그냥 공책을 일기장으로 사셔서 서브로 두 권씩 활용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저도 올해부터는 그렇게 사용을 할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다이어리를 세개 구입을 할 건데 하나는 스타벅스 다이어리 업무용 하나는 데일리로 쓸 다이어리 나머지 하나는 그냥 공책을 사서 가끔 긴 일기를 쓰는 용도로 한번 사보려고 해요 본인의 성격이나 유형별 다이어리 구매하는 팁은 여기까지 하고 지금 저랑 같이 다이어리를 한번 골라보도록 합시다 저는 이번 연도에는 60 다이어리를 사용했기 때문에 이번에는 좀 다른 걸 사보려고 해요 그게 뭔가 안에 이링 자체가 철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들고 다닐 때 약간 무겁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는 그냥 깔끔한 다이어리를 한번 사보려고 합니다. 다이어리 탭에 들어가주 가지고 이렇게 예쁜 게 많이 나왔네요. 이런 것도 되게 귀여운 것 같아요. 이렇게 스티커로 데코할 수 있고 어 이거, 이거 보라색 너무 예쁘다. 속지도 한번 봐야겠죠? 몬슬리, 위클리 구성이 같이 돼있고 데일리로 쓸수 있는 칸들이 양면에 이렇게 있는데 큼직큼직한 편이라서 어, 저는 굉장히 마음에 듭니다 헉, 저는 이거를 구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어, 가끔 길게 쓸 일기장을 한번 골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조금 열받으면 좋겠고 저는 일단 먼슬리는 메인으로 들고 다닐 다이어리에더 정리를 해둘 거니까 그냥 일기만 쓸수 있는 공책을 한번 찾아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투트나 메모지 카테고리로 들어가 봤어요. 음... 이것도 너무 귀엽네요. 음, 개인적으로 이 표지도 너무 마음에 들고 일기장은 따로 속지 구성된 거 없이 깔끔한게 자유롭게 쓰기에 더 좋은 것같아서 요거를 한번 구입을 해보려고 합니다. 다이어리는 이렇게 두개 구입하기로 하고 나머지 업무용 다이어리는 말씀드렸던 대로 이 스타벅스 이렇게 저는 세 권으로 골라봤습니다. 이제 꼭 필요한 건 아닌데 1년 동안 스티커를 많이 안 샀어서 스티커도 한번 사려고 합니다. 저는 어떻게 구매를 하냐면 데코레이션 들어가서 또 인기순으로 가면 닦고 하시는 분들이 제일 많이 사고 제일 인기가 많은 스티커들이 많이 있어요. 특히 이런 도트 스티커 같은 경우에는 활용도가 진짜 많이 높기 때문에 하나 사두시면 되게 쓸 데가 많거든요. 또 이렇게 보면 스티커 세트 있는 게 되게 유용해요. 하나하나 고르지 않아도 되고 이게 구성도 좋은 편이고 약간 가성비도 있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스티커 세트를 많이 구입을 하는 편입니다 이렇게 오늘은 2019년도 다이어리를 같이 골라보는 영상을 찍어봤는데요 어, 그래도 제 나름대로 동안 많은 다이어리들을 써보면서 느낀 점들을 위주로 나름의 팁을 알려드렸으니까 2019년도 다이어리를 고르시는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어, 더 궁금하신 점들은 댓글로 달아주시면 제가 답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 저희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만년형 다이어리 같은 경우에는 앞뒤로는 무지고 이 안에 기본으로 스티커가 내장이 되어 있어요 여기 표지에 마음대로 꾸밀 수 있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일단은 이런 식으로 한번 꾸며줬고 후장을 넘기면 그 해를 대표할 수 있는 그런 문구를 적을 수 있고 여기에 또 간단한 메모를 할 수가 있고요. 1년의 월간 플랜을 적을 수 있는 칸이 이렇게 있어요. 이렇게 넘기시면 먼슬리 칸이 조그만 편이기는 한데 여기 한 주마다 중요한 체크리스트를 적을 수가 있어서 다이어리에 항상 이렇게 먼슬리 목표를 적었잖아요. 그게 그냥 칸으로 나누어져 있는 게 더 편할 것 같아서 구매를 했습니다. 데일리 칸은 적당히 넓은 편이고 저는 다이어리를 여러 개를 쓸 거기 때문에 그렇게 큰 칸이 필요가 없을 것 같아서 이 정도를 골랐어요. 근데 만년형이라 따로 날짜가 적혀있진 않아서 그런 게 약간 번거롭긴 했지만 디자인이 너무 예뻐서 구매를 하게 됐습니다. 이렇게 프리 노트가 상당히 두꺼운 편이에요. 그래서 일기를 쓰다가 조금 칸이 모자르면 이렇게 뒤에 와서 적거나 달별로 지출이나 되게 중요한 까먹으면 안 되는 일들 뭐 사야할 것들, 내가 이번 연도에 이뤄야 될 것들 뭐 세세한 중요한 내용들을 여기다가 적으려고 합니다 이거는 이렇게 들고 다니면서 정말 제가 데일리로 활용할 2019년도 다이어리고 제가 일기장을 두권으로 나누는 걸 항상 추천드렸잖아요 이 제품은 진짜 다이어리가 아닌 일기장으로 사용하려고 구매를 한 거예요 제가 좋아하는 댄스에서 나온 메모북인데 어, 사실 요즘은 그렇게 배우거나 새로운 일들이 변성해야 될 것이 그렇게 많진 않아서 이번 연도에는 일기를 그렇게 길게 쓸 일이 없을 것 같아서 사실 살다보면 힘들거나 엄청 좋은 날이 그렇게 많지는 않잖아요 이 정도 두께의 노트 정도면 1년의 일기를 쓰기에는 충분하겠다. 특별한 날, 길게 적고 싶은 날 기록하기에는 충분하겠다 싶어서 이번에는 약간 손바닥만한 사이즈의 이 메모북을 샀습니다. 이렇게 여시면 정말 아무것도 없이 그냥 무지 노트입니다. 종이가 생각보다 두꺼운 편이고 디자인이 일단 너무 예쁘고 이렇게 쫙쫙 벌려서 쓸수 있게 나왔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쓰기에도 정말 편할 것 같고 생각보다 페이지 수도 넉넉한 편이라서 1년에 뭔가 특별한 날? 길게 적고 싶은 일기를 쓰고 싶은 날? 좋을 것 같아서 이거를 구매를 하게 되었습니다. 마지막 다이어리는 스타벅스 롤스킨 다이어리인데요. 사실 이거를 구매할까 말까 정말 많은 고민을 했는데 이게 디자인은 조금 마음에 들진 않지만 이 안에 보시면 몬슬리도 되게 큰 편이고 1월 1일부터 하루에 한 페이지를 이렇게 꽉 채울 수 있는 구성이에요. 그리고 시간별로 이렇게 타임 테이블이 있어서 제가 지금 하고 있는 마감이 있는 업무에는 굉장히 유용할 것 같아서 구매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날 딱 폈을 때 바로 체크할 수 있는 용도로 쓰면 업무하다가 실수하거나 그런 일이 없을 것 같아서 이 구성이 너무 마음에 들어서 구매를 하게 됐어요. 비침은 약간 있는 편이에요. 근데 뭐 데일리 칸이 끝나면 프리노트가 있긴 한데 굉장히 몇장 없습니다 요거는 제 업무용 캘린더입니다 제가 이렇게 하루에 해야 될 곳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컴퓨터 옆에 두고 직관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탁상 캘린더가 필요해서 구매를 하게 되었고 넘기시면 안에 구성은 2019년에 달마다 뭘 해야 되는지 체크할 수 있는 페이지가 있고 이 뒷페이지 보시면 그 달에 뭔가 메모할 거나 체크할 거 그리고 스케줄을 관리할 수 있는 이런 구성의 페이지가 있어요. 이게 굉장히 유용할 것 같아서 구매를 하게 되었습니다. 특산캘캘린더기 때문에 이렇게 접어서 이렇게 세워놓고 사용이 가능합니다. 이렇게 보시면 월별로 디자인도 다르고 색감도 다르고 그래서 넘기면서 매월 매월 좀 색다른 느낌을 받을 수 있어서 좋은 것 같아요 달력이 12월까지 끝나고 나면 맨뒷 페이지에는 개인정보를 적을 수 있는 칸이 있고 프로젝트별로 정리할 수 있는 페이지가 있어요 그래서 뭔가 직장인들이 쓰기에 굉장히 좋을 것 같고 해야할 체크리스트, 큼직큼직한 목표들 이렇게 네모칸으로 구성된 프로젝트 페이지도 있어요 마지막은 프리노트로 사용할 수 있는 한 장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서 정말 직장인들이 쓰기에 딱 좋은 탁상 캘린더가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데코 스티커 같은 경우에는 정말 깔끔한 이런 디자인으로만 구매를 했는데 이런 게 하나만 더해져도 굉장히 예쁘고 엄청 신경 써서 꾸민 듯한 느낌이 들거든요 이렇게 속에 비치는 반투명 스티커라서 글씨 위에 올려도 다 보이거든요. 저는 이런 식으로 달 위에 붙이시거나 이렇게 일정이 빈 곳에 붙여서 사용해도 예쁠 것 같아요.